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이별을 한 후에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거나 혹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과 다퉜을 때 우리는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애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녀관계에 있어서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객관성일 텐데요 물론 거기에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나 내 상대방에 대한 성향을 좀더 알고 있다면 결론을 좀더 쉽게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와 내 상대방의 연애사를 좀 알고 있는 내 친구들이나 혹은 지인들이 연애에 대한 조언을 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들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몇 가지 꼽아 볼게요. 첫 번째는 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재회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이 요 재회에 대한 경험이 있든지 혹은 재회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내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겠죠. 또 제외를 원하는 분들은요 사실 마음이 상당히 간절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감정적인 부분인 것과 팩트인 부분에 대해서 좀 걸러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감정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내가 하는 말을 사실인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연애에 문제가 있는 남녀를 삼자대면 해놓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 팩트와 다른 내용이 참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자로 선택될 사람의 조건에는 요 내가 혹시 모를 판단 미스로 인해서 앞으로 후회하게 될 행동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정적으로 휩싸여서 잘 판단하지 못하는 나를 미리 내다보고 도움을 줄수 있겠죠. 두 번째로 염두에 될 부분은 요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조언자도 요 결국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내 편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내가 어떤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분명 그 사람은 요 나와 되게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평상시에 나를 되게 많이 이해해 주던 사람이겠죠. 이 말은 평상시에 나와 소통이 잘 되던 사람이라는 거죠. 내 감정을 잘 이해해 줬던 사람일 거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말을 요그 사람도 내 감정에 이입돼 버려서 팩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내 가까운 친구일수록 혹은 나를 많이 아껴 줬던 지인들일수록 요 실제 상황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분명히 나는요, 재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회에 대한 솔루션을 원하고 있는 건데, 내 조언자들은요, 나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나와 상당히 가까운 친구고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인들이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요, 적어도 이 사람이 힘든 걸 놔둬선 안 되겠다라는 정의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무조건 부정적인 견해로 몰고 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 친구가 분명히 좋은 친구인 건 맞고요. 내 지인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연애 문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잘될 수도 있는 문제가 오히려 그분들로 인해서 차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나중에 원망하기보다는 상담 후에 내가 스스로 그 팩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요내 친구나 내 지인들이 요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제법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구한 건 사실인데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 남자친구가 나쁜 사람이다, 내 여자친구가 나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요. 연인이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요 뭔가 옹호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연인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고요. 나에게 조언을 하던 사람들은요. 내 논리가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듣고 싶어서 조언을 구한 건데 실질적으로는요. 내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솔루션을 원하는 건지 단순히 위로를 원하는 건지 조언자에게 정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잘 알고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 사실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고 가는 내용 자체는 연애에 대한 내 고민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데요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사람과 꼭재회를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라든가 아니면 난그사람을 완전히 정리했어. 그냥 마음에 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정립되지 않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보면요. 나는 원래 오늘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끝날 때쯤엔 뭔가 재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나는 재회를 원해서 방법을 찾으러 왔는데, 그냥 이 사람을 잊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 상대방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문제 상황의 접근을 정확히 정리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할 거예요 물론 나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를 해서 가끔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쓴소리도 오고 갈 수가 있겠죠 그 대화 속에서 내가 듣기 좋은 말이니까 따라갈 거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이니까 나쁘다 라고 구분짓지 마시고요 조언자가 말해줬던 것들은요 결국은 의견일 뿐이에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조언이라는 건요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그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화 속에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탐색하는 과정이어야 될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지인들이 해주는 조언들이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데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무리 연애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사람들 해주는 조언은요 말 그대로 조언일 뿐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쩌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힌트가 정답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